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자 오늘은 어, 발가락 절인 영상 이 발가락 사이가 절인다든가 어떤 특정한 발가락이 절인 증상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댓글을 보고 김흥선님 김흥선이 오는 댓글인데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한번 이런 동영상을 올려야 되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김왕선 님이 또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셔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냥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아, 여러분들 하여튼, 그 절인 정상과 이제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절인 정상과 통증 증상이 저린 거하고 통증은 조금 달라요. 절아 저린 아, 증상은 어떤 약간 날카로운 증상과 조금 연결이 되고 통증 증상은 약간 어떤 압력 어떤 피가 정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서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통증, 그러니까 압박감. 담이라 고 그러죠. 어떤 혈관이 압력이 올라가면 담이 걸리듯이 어떤 그런 압박감과 함께 오는 걸 통증이라고 그러고 담이라고 그러고 어 절인 증상은 피가 좀 없는 거예요. 그 발가락에 피가 없느냐 어. 손가락에 피가 부족하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있어야 될 피가 다른 쪽으로 좀 많이 이동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쪽으로 피가 잘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런데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두서없이 얘기합니다 아 제가 어 얼마 전에 아한 2주 3주 정도 됐는가 모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그니까 러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갈라졌어요 뭔가 이렇게 움푹 가인 곳이 갈라졌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무좀, 제가 무좀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제가 물론 무좀 치료법 뭐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는데, 이게 무좀으로 인한 어떤 통증이 데 통증, 아 아니 통증이 아니고, 통증이 없었어요. 통증은 없는데, 갈라져 있는 거예요. 무시 하고, 무좀 때문에 해서 무좀약을 발라봤어요. 근데 아무 차도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그, 원인이, 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 혹시나 해서 저 시중에 파는 그 후시딘 그니까 러상처났는데 바르는 후시딘을 발라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하루만 바르니까 저는 좀 끈질긴 구석이 있거든요. 한 3일 4일 계속 막 집중적으로 발랐는데 씻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갈라져 있기만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제가 주변 분들한테 이제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이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그러니까 이건 상처도 아니고, 어떤, 뭐, 균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어, 아닐 거예요. 그니까, 이 손가락에 피가 말초신경 쪽으로, 그니까, 말단, 그, 흰체 말단 쪽으로 피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혈관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 말라지면서 이게 갈라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뭐, 여기 뭐, 안티프라민이다, 뭐, 하튼 바세린이다, 이런 거 바르시고 계시는 모습도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으로 피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끝으로. 그 피가 주로 대부분 이제 복부 쪽으로, 창자 쪽으로, 혹은 다리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피, 피가 앗긴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이를, 이제 연세가, 이제 나이를 자꾸 우리가 먹게 되면, 이 복부 혈관이 자꾸 커져요. 다리 혈관도 자꾸 커지고,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머리에 있어야 될 피, 손가락 끝에 있어야 될 피, 발가락에 있어야 될 피가 복부 쪽으로 자꾸 몰리는 현상이에요. 그니까 제가 한 2주 정도, 한 2주 며칠 정도 고생, 고생도 아니고 그냥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왜 갈라져 있지? 아프지도 않아요. 또 희한하게. 모르겠어 그냥 손가락 갈라진 거는 좀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데 이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약간 저린 현상이 있어요. 우리 김황선 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저린 현상. 뭔가 모르게 아픈 건 아닌데 약간 저리다 이런 느낌아 제가 처음에 저린 증상이 없었으면 그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아, 이유를 못,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왜왜 왜 갈라져 있지? 왜 갈라져 있지?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어느 순간 약간 저리다 이런 느낌이 타왔는데 아차 싶은 아차 싶다. 내가 뭔가 이제 놓쳤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절이다라는 거는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피가 잘안 가면서 모세혈관 쪽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근데 하여튼, 이, 이게 생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가 이렇게, 이제, 오래전에, 오래전, 아니, 몇년 전부터 이렇게 다리가 약간, 오다리처럼 약간 벌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 걷는 동작을, 이렇게 발바닥에 힘을 어디에 주느냐고 제가 잘관찰 해보니까, 자꾸 바깥쪽, 그러니까 새끼 손, 새끼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쪽, 그러니까 발바닥에 바깥쪽으로 힘을 주면서 걷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도 몰라서, 그니까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바깥쪽으로 그래서 종아리도 바깥쪽이 튕튕 부어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언제 한번, 오래,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고치기는 고쳐야 돼서, 이제 작심하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그러니까 발바닥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이제 가지기로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실행에 옮겨갔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난 지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한 2년 조금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이제, 이제 종아리 바깥쪽이 아픈 것도 많이 사라지고, 다리가 이제 또 휘는 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노력도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이 해결했는데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그리고 또세 번째 발가락 쪽에 힘을 너무 안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들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 아, 원인은 분명하다. 아, 피가 안 가고 있구나. 아, 그래서 그럼 여기다 피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창자 어. 같은 경우는 피가 가는 쪽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자, 이 우리 치료의 근본 원리잖아요. 기본 원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니까 그쪽에 힘을 주면 되겠구나. 이요 우리가 <웃음> 뭐 이런 정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데 그것도 바, 발가락 쪽에 인위적으로 힘을 주는 게 이게 조금 뭔가 귀찮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죽에도 생각도 잘안나고 뭐, 다른, 뭐, 세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그게 또 아프지도 않고, 근데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세수할 때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낮에 생각날 때한 번씩 하면서, 그쪽으로 발가락 쪽에 힘을 이렇게 꾹, 절인 그 부분에 발가락 쪽에 힘을 꼭 줬어요. 그러니까, 줬다가, 꼭 눌렀다가, 들었다가, 일부러 그냥,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이렇게 일부러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막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고 어. 벗고 있을 때는 일부러 발, 발가락 꼬불, 꼬불랑하게 이렇게 해서 꾹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 그리고 어떤 이제 세수할 때 세수할 때, 어떻게 <웃음> 보이십니까? 이, 제가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 보이십니까? 이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가 갈라졌어요. 지금 붙었어요. 지금 붙었는데, 뭐 약을 발라서 붙은 게 아니고 그냥 붙더라고요. 이 혈관이 살아남서 그냥 붙었어요. 한 3일 지나니까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젖인 그러니까 증상도 분명히 없어졌어요 젖인 증상 세수할 때 그냥 일부러 이렇게 이발가락이안 움직이려고 버티면서 손가락으로 다아 이렇게 움직여아요이 발가락.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런,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가락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아아아아로아아아아로아아아아아로 발가락을 주로 사용할 경우는 어떤 뭐 가치발을 짓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발가락은 잘 사용을,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가락을 자꾸 움직이니까 그냥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냥 피를 넣어줘야 되겠다는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발가락을 그냥 한 스무 번씩 이렇게 떼어서 움직여줬어요. 많이도 안해줬어 사실 많이도 안 해줬고. 수업을 하고 그냥 세수하고 나오고, 또 생각날 때, 어, 뭐, 식사할 때나 가끔씩 이렇게 맨발도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어 세수하고 보니까 달라졌는 곳이 붓기 시작했세요 붓기 시작하면서, 이제 절인정산도 없어지고, 그냥 없어지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 우리가, 어, 보통 일반 분들이, 자 손가락이나 발가락 어깨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통증들이 굉장히 다양한 통증들이 있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가락 여기 마디가 아프다든가 요 아픈 거는 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저린 증상이고 여기 에 피가 몰려 있는 거고 그죠? 어, 뭐 이런 거 푸는 것들 어떤 뭐 또 손가락이 저리고 손가락이 갈라지고 또 엄지 손가락만 아프고 또 새끼 손가락만 아프고 네 번째 손가락만 아프고. 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되고 저리다라는 거는 피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 저린 쪽에 혈액을 공급해주면 이 모세혈관 쪽으로 피가 계속 공급이 돼야만 영양분이 들어가면서 다시 그 신경에도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신경도 살아나고 피부도 살아나고 절인 증상도 살아나고 어 이런 반복적인 좋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하다가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이쪽 발가락이 조금 절였어요 이걸 일부, 일부러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에 힘을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꾹 누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일부 발가락을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 잡고 움직여보기도 하고, 꾹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조치를 취했거든요. 발가락. 어떤 분은 또 엄지발가락이 절일 수가 있어요 왜 습관적으로 발바닥 바깥쪽으로 걷다 보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면서 절일 수가 있어요 아, 어떤 분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절일 수도 있고 발가락 절인 증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발가락을 움직여줘럼 그 모세혈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모세혈관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모세혈관은 있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모세혈관은 우리가 움직이면 살아나고 안 움직이면 사라져니 유령혈관이에요. 유령혈관이데 실제적으로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아 운동을 하니까 이 모세혈관이 뻗어나가 피가 쭉쭉쭉쭉쭉쭉 지하수처럼 이렇게 뻗어나가 근데 안안 움직이니까 이게 말라. 혈관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 그걸 모세혈관. 우리 온 몸에는 약 13만 킬로미터의 모세혈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우리 온몸 속에 피가 골고루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고 정다라는 거고 튼튼하다라는 거고, 그죠? 자 우리 온 몸에 피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복부에 많고, 다리에 많고. 머리에는 피가 없고, 가슴 등에도 피가 없고, 자, 이래 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면서 온몸이 무너지기 시작요 자, 이게 노화, 노화 현상이라고 해요. 노화 현상. 자, 발가락 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발가락뿐만 아니라, 어디가 절이다, 이러면, 일단 첫 단계는 뭔가 그쪽에 피가 없다. 자, 통증이 오면서 아프다.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오면서 아프다는 건 피가 많다는 거예요. 다 합니다. 그걸 피를 빼줘야 돼.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야 돼. 자,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하면 같은 이런 식으로 대처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피가 많다 싶으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 아, 어느 따라 이상하게 오른쪽 팔과 오른쪽 어깨가 너무 무겁고, 아, 무, 무겁고 좀, 팍팍 하고,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왼쪽 팔을 막, 물병을 들고, 흔들고, 왼쪽 팔을 막,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가벼워져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제가 하는 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어그 자리에서 그런 효과가, 금방 나타나죠.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바로 압력이 탁 떨어지면서 통증이 풀리는 분들은 아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왼손에 일정, 한쪽 손에 일정 오리트 물병 씌워주고 그냥 흔들었다가 그냥 잡고만 있으라. 잡고만 있으면 피가 계속 심장에서 올라오다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가는 것보다 왼쪽으로 가는 게더 많아지니까 이쪽은 가벼워지고 이쪽은 약간 무거워지면서 균형이 맞아져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생활, 살다 보면 우리 몸에는 각가지 통증들, 절인증상들 절인 증상들 한쪽이 절이다라는건 한쪽이 피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쪽. 하시면 우리 우리 몸이라는 거는 딱 제한된 공간 속에 혈관이 자리 잡고 있고 장기들 뼈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 무겁다라는 거는 어느 한쪽은 피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도모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흥서님뿐만 김영수, 아니라 혹은 발가락 저림이나 어 손가락 저림이나 있으시면 어 그런 식으로 어어좀 접근해 발가락 저림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빠르게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리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피가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다. 문제는 손가락 저림이 약간 까다로워요. 왜냐하 손가락이 워낙 쉽게 피가 빠져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해소도 금방 다시 피가 빠져버리고, 해소도 빠져버리고, 좀 끈질긴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오늘 뭐 간단하게만 동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아, 아, 날이 무척 덥습니다. 건강관리 아, 해 주시고, 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